자, 딥러닝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엑스플립 v 캠으로 해서 크로마키, 가상 크로마키 집어넣었구요. d p 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으로 그 노이즈 제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소리에 대해서 노이즈 제거를 켜면 이렇게 말소리가 조금 먹먹한 느낌으로 주변에 있는 뭐 대부분의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로 이렇게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봉지를 꾹기는 소리 노이즈로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노이즈 제거를 켜고 비닐봉지를 꾹 누른 소리. 자 다시 노이즈 제거를 끄고요. 그 다음에 옷옷 마찰음 그리고 다시 노이즈 제거를 켜고요. 옷 마찰음 그리고 박수. 다시 끄고 이번에는 키보드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샷건 샷건 소리. 자, 다음 노이즈 제거를 켜고 똑같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샷건을 치는 소리. 그래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